안녕하세요 케이군입니다 연애뿐만 아니라 인간관계까지 통용되는 상대방의 마음을 사로잡는 방법에 대해서 누구나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내가 관심 가는 그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쓰고 계시나요? 혹은 지금 내가 사랑하고 있는 이 사람을 나한테 더 빠뜨리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사용하고 계시나요? 오늘 어쩌면 이미 알고 계셨던 그 방법들을 새롭게 다시 한번 상기시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요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거예요. 대단한 기술은 아니지만 사실 우리는 알면서도 이걸 잘 못하는 경우가 훨씬 많을 거예요. 대화라는 것이 요 인간에게 주는 쾌감이 상당히 큰데요. 예를 들어 내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내 상대방이 그 이야기를 잘 집중해서 들어주고 있다면 내 안에서 기분 좋은 감정이 막 올라올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런 것처럼 요내 상대방도 요 상대방이 하는 이야기를 내가 잘 들어줬을 때 그 사람도 나한테 호감을 느끼게 되겠죠 앞에서또 언급했듯이 대화로 느끼는 쾌감이 인간에게는 상당히 크기 때문에요 반대로 즐겁고 기분 좋은 대화가 아니라 싸우거나 대립하는 대화가 됐을 때 우리는 생각보다 훨씬 더큰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셔야 될 거예요 이미 다 알고 계신 내용이죠 근데 우리는 알고 있어도 이걸 못할 때가 훨씬 많다고요 그리고요 재밌는 것은요 이렇게 나를 대해줄 수 있는 사람을 찾기는 하지만요 내가 이런 사람이 되어줘야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다는 거죠 두 번째는 요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제공해 주는 건데요 이 부분은 간단한 정리가 쉽지 않을 수 있지만요 예를 들어 볼게요 배려심이 많거나 눈치가 빠르거나 혹은 센스가 좋은 사람을 우리는 다 좋아한다고 보면 될것 같아요 역시 이것도요 알고는 있어도 잘 못하는 부분이시죠 물건을 파는 사람과 물건을 사는 사람 입장으로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물건을 팔아야 되는 사람은 요 팔려면 요그 물건을 알려야 할 필요가 있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요 물건을 사고 싶은 사람이 그 물건을 사고 싶은 때가 돼야 그 타이밍이 맞아야 매매가 이루어질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요 나는 물건을 팔고 싶은데 물건을 살 사람은 지금 물건을 살 마음이 없다는 게 문제거든요 그럼 내가 이 물건을 팔겠다고 마음을 먹었다면 그 물건을 팔수 있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 거겠죠 물건을 사려던 사람이 요그 물건이 필요했다면요 이미 그 물건을 샀을 거예요 근데 굳이 필요하지 않으니까 나는 지금 그 사람에게 이 물건을 팔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겠죠 그러면 그 물건을 살 사람은요 지금 내가 팔려고 하는 이 물건이 그 사람에게는 큰 의미가 없는 물건일 수 있잖아요 그걸 인정하고 접근하는 게 맞겠죠 그러면 그렇게 포기할 건또 아니니까요. 그렇다면 그 사람은 지금 어떤 게 필요한지 어떤 것들이 그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관심사인지 그 정도는 알고 접근을 해야 내 물건을 팔고 올수 있는 기본을 만드는 걸 거예요. 그 사람은 지금 내 물건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럼 그 사람은 어떨 때내 물건을 사줄 생각을 할까요?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내가 해결해 주거나 도와줄 수 있어야 그 사람도 나라는 사람에게 고마움이든 미안함이든 뭔가를 해줘야 한다는 생각이 들게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지붕에 물이 새서 고민이 많은 사람에게 빵을 팔고 싶다면요. 내가 그 사람이 원하는 집수리를 도와줄 수 있어야 그 다음에 빵 이야기를 할수 있는 거 아니겠냐는 거죠. 근데 우리는요. 인간관계에서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것만 가지고 상대에게 접근을 하고요. 그래서 부탁을 하고요. 상대가 불편하게 느끼게 해서라도 얻어내려 고할 때가 많아요 근데요 어떤 사람이 나한테 그렇게 떼를 쓰거나 부탁을 한다면 나는 그 사람이 점점 싫어지지 않나요? 역시 우리는요 나를 잘 이해해주고 내가 원하는 게 뭔지 척척 알아주는 사람에게 호감이 생기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사람을 또 찾고는 있지만 역시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주려고 하고 있지는 못하다고요 나의 이상형은 가지고 있으면서도 나는 누군가의 이상형에 부합하는 그런 사람이 되려고 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내가 원하는 것을 해주지 않고 있어서 서운하고 속상한 마음으로 비난을 하고 있다면요 결국 나는 내 상대도 욕하면서 나도 비참해질 거예요 그리고 분명한 것은요 그 사람이 나에 대한 호감을 점점 잃어갈 거라는 거죠 그럼 나는요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원하는 게 무엇일까 그걸 들여다볼 줄도 알고 그걸 먼저 해주려고 하는 사람이 내가 원하는 것도 얻을 수 있다고 한번 접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긍정적인 에너지를 뿜어내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과 함께 있으면 우리 모두 다 기분이 좋아지죠 그리고 우리는요 누구나 그런 사람을 내 주변에 두고 싶어해요 길을 걸을 때도 밥을 먹을 때도 뭔가 이 사람과 함께 있으면요 기분이 좋아지고 요내 에너지가 차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되니까요 머릿속으로 어떤 계산까지 해본 적은 없는데 나도 모르게 내 마음에서 자꾸 그런 사람을 찾게 되거든요 그리워한다고요 왜냐면요 그 사람은 항상 밝고요 유쾌하니까요 나와 있을 때 항상 웃고요 뭐든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서 내 우울한 기분이나 불안한 마음들 사라지게 해주죠 역시 우리가 연애를 할 때도 이런 사람을 열심히 찾고는 있어요 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상당히 고마워도 하고 있죠. 근데 나는 그 사람에게요. 그런 긍정적인 기운을 뿜어내주는 그런 에너지를 뿜어내주는 사람일까요? 내가 그렇지 못한 사람이라면요. 그 긍정적인 사람과 함께하면서 그 사람은 자동적으로 내가 긍정적이지 않은 사람이라는 걸 점점 시간이 갈수록 느끼게 될 거예요. 그렇게 우리 마음이 다 동일하듯이 그런 사람을 또 옆에 두고 싶지 않겠죠. 내가 긍정적이고 에너지 넘치는 사람을 원했던 것처럼 그 사람 역시 그럴 테니까요 근데요 저는 원래 그런 걸잘 못해요 노력을 해서라도 하려고 하는데 저는 그게 잘안 되는 사람이에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요 그걸 인정하지 않겠다는 게 아니고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요 내가 좋아하고 누구나 원하는 그 긍정적인 에너지를 뿜어내는 사람은요 천부적인 소질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람도 요 노력을 하다 보니까 지금 내가 보는 이 순간에 그걸 천부적으로 잘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내가 느끼게 해주고 있는 걸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 사람도 요 자동적으로 그러는 게 아니라 나라는 사람하고 함께 있으니까 열정적으로 애를 쓰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아마 나는 자꾸 그 사람이 더 좋아지는 걸 거고요 오늘 말씀드렸던 이세 가지를 우린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오히려 뻔하고 식상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근데요 우리가 얼마나 답답하냐면요 이걸 거꾸로 적용하고 있으니까요 내 상대방이 예전과 같은 기분으로 나를 대하고 있지 않다고 그것 때문에 마음이 불안하다고 그렇게 나를 힘들게 하고 있다고 불평하는 데 쓰고 있어요 나는 지금 내 상대방이 좋아서 사랑해서 연애를 하고 있는데 내 상대방에게 힘과 에너지 호감을 주고 있기보다는 견뎌주고 버텨주고 이해해주기를 바라고만 계신 건 아닐까요? 그래서 그런 내 모습으로 인해서 내 상대방이 지치거나 사라질까 봐 불안한 마음이 드니까 그러니까 또내 마음이 자꾸 위축되니까 그걸 또 미리 다치지 않으려고 내가 먼저 급발진하고 있지는 않으신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마음은요. 이세 가지 정도만 충족돼도 생각보다 많이 행복하거든요.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